검찰개혁에 관련돼서도 사실 비슷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거의 성사될 뻔 하다가 마지막에 되지 않았죠.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관련된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들 역시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자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게 만들므로서 사회를 맑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것이고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14일 날 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 공수처 관련된 법안의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루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로 공수처가 권력의 또 다른 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보시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들고 그 7명의 추천위원회의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만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추천위원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야당이 반대하는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당을 통제하는 통제수단 야당을 겁박하는 겁박수단이 될수 있겠습니까? 사실과 다르고 법률 안 가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을 그만둬 주시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자유한당은 논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